도을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 0분이고 아, 졸려? 보건? 응. 응. 아, 나도 진짜 피곤하다. 오빠 그래 응? <웃음> 뭐야? <웃음> 나, 나가라고? <응? 웃음> 아. 너 밥을 또? <웃음> 또 또. 중하다 진짜. 야 너도 진짜. 진짜 나 대단하다. 있는 아, 그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안 아프니? 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안 추워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 좋아요. 자 일단 달스을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한국喔, 한국 아, 그 한국 한국 한국 한어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오빠가 아껴줬잖아. 다른 사람이 좀따지카티단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엠노이? 엠노이지? 가자. 가자라고 하면 안 되고. 검억 이래야지. 다시 해봐. 좀따카카티단 만지지 마. 싫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호텔. 이곳입니다. 예쁘네. 예쁘네. 아, 무거워요. 하침이. 그래도. 건강한 남자가 들어줘야죠. 어, 지금 시간은 이제 6시 정도인데 체크인 어, 메이저. 아, 네. 뭐, 메이저. 네. 네. 메이저. 메이저, 네. 메이저, 메이저. 한한 대, 두 대, 세 대, 대. 가가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아. 음. <웃음> 호텔에다 짐을 맡기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송비. 네. 하,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있어. 어, 엠컴싸마 괜찮아요. 배를 웅켜잡고 그냥. 음. 어, 내가 찍어줬어. 또 텀. 음. <웃음> 네, 드디어 오토바이가 전부 왔고요. 저희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리더. 형님들 갑시다. 와, 춥다. 어... 어 진짜 좋다 햄사. 아 이쁘다. 네 커피숍을 커피숍을 가려고 나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오 아빠. 뭉카페야. 네. 어, 그래도 여기 직원분을 만나 가지고 이게 걸어간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그랬어 요 여기를? 예리리리리리 하 아, 같이 가 오빠 데려가야지 야 응. 아니 컴싸 조심해 아니 커피 먹으러 이렇게 위험하게 가야 돼 지금 3분째 걷고 있어요 형 여기야 가가 가. 괜찮아 컴싸오 싸오 <웃음> 와, 10분째 걷고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Can 컴, 컴, 컴, m 오이 담배 안 돼. <웃음> 야, 너 그런 이미지, 너 그런 이미지 가지면 안 돼. 어, 여기, 여기, 여기. Come, 와. 와, 다 왔어? 여기야? 오, 여기야, 안녕. 감이다. 야너일안 하니? 유튜브 유튜브를 안할 거야? <웃음> 가자. <웃음> 아, 아까 아까 이지 까먹음 엠까야하브다 잘한다. 엠게 나이, 안게 나이. 응, 오케이. 어, 왜, 왜, 왜? 괜히. 왜? 됐어. 왜 그러는 거야? 뭐, 뭐. 왜? 아, 나 여기다 갖다 버린 거야? 아, 근데 네, 좋다. 베트남도 이런 데가 있으니까 참 좋다. <웃음> 귀엽다. 와, 근데 진짜 공기가 엄청 좋긴 합니다, 진짜. 고산지대다 보니까 좀 공기도 상쾌하고 자연을 그대로 살린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 어딘지 고 상처받지 마. 미안해. 실러에. 왜? 아, 이거 하자고? 뭐다 해라? 가자. h a h a h Em sợ Em sợ Không sao không sao Trời ơi trời trời trời <cười> Thôi à, Bây giờ Chúng ta làm việc Một tháng Em Em sao Không chỉ q u a ăn Vui, chúc cắt tàu <cười> Vui, vui, vui ừ, Vui hả? Nè Em muốn mấy năm làm việc k h ô n thích quá ăn Mấy năm em không biết đi đ â i em không biết, không biết Em muốn mười năm Ồ, em già rồi, mười năm 23, 33 Ồ, Không già. sao, không sao Không đẹp Em làm tốt Anh, anh con em <cười> Ok? <cười> Trung sinh giác Ồ, mà t tên... 회사에서 같이 놀고 노는 회사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 없을 때는 재미 다른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엔컴이요 아유 착해라 쓰레기 다 버렸어? 네. <웃음> 음 잘했어 하이 바뉴뉴뉴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자 기 하, 이거 벗자. 네. 가자. 근데 하가 계속 무섭다고 징징대요. 하사. 네. 그렇죠. 저희는 여기 관광객들 타면 바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아름다운 아가씨들. 네. 짠이요. 두 사람이 탈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표정이 아주 가건입니다 있어요. 과거. 브레이크 어요 얼어 있어요. 브레이크 무서워요. 음, 괜찮아요. 항사 항상. 안 맞아요? 맛있지? 아이고 아, <웃음> 천천히? <웃음> <와우>. <웃음> 야 이거 최대한 천천히 간거야 야, 울겠다. 야, 오줌 싸겠다. 오줌 싸겠어. <웃음>